동안 펩타이드를 피부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브랜드 롤프는 30년 펩타이드 연구의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미백 피부 재생 탄력 강화 안티에이징 효과를 한 번에 네가지 종류의 특별한 펩타이드가 융화되어 동안 펩타이드를 완성합니다 피부 속까지 닿는 진짜 안티에이징 진피층까지 흡수되는 저분자 펩타이드 탄력있고 생기있는 피부 속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원한다면 롤프와 함께하세요 스킨큐어 앰플로 피부 속부터 관리하고 스킨큐어 에센스와 크림으로 피부를 빛나게 가꿔보세요 롤프의 리얼 펩타이드가 당신의 빛나는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다